누가복음 19장 누가 1가절음서부터1 7절에서부터절 조가복음 19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때그종 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대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괜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주의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르되 잘하여 또다 작가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열 거울 근세를 차지하라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려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 않았느냐 그래야 있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문화를 빼앗아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하니 저희가 가로돼 주여 저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네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5장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고해갈새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과 같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자여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이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드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다. 도착가가 충성된 동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네게 맡기느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드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 않은 데서 먹는줄 내가 알았으므로 돌려와요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돼. 악하고 결혼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히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네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릎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부 설교 때는 내 인생의 종말이 때는 내 운명 우리에게 굴러 쌓여 둘러 쌓여 있는 굴레 같은 이 운명 이 있는데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다 같이 부다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방정식을 보면. 방정식이라는 거 여러분 다 배우 실 것입니다. 배우 졸 거야 초등학교에. 네. 방정식에 있어서 그 값이 있는데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그것을 그런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에서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 그걸 근이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합니다 옛날 생각나십니까? 수학시간 뭔 말인지 모르, 모르는 것도 있어요 미지수라고 할 때는 그 값을 모르는 수 미지수가 한 개이면 무슨 수학시간 같아요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면 몇 자방정식? 까만 것은 먹이요 하얀, 하얀 건 종이 미주색 값이 두 개면 2면 2차 방정식 방정식에 있어서 상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리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요 상수 상수는 뭐냐 변하지 않는 수하 항상 그대로인 수, 상수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수 변수가 있는데 변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수 변수도 어떤 타입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수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있는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가 상수인가 변수인가 상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수 변수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변할 수 있는 수 때로는 변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고 때로는 변해야 될 부분도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일부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특징 중에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말로 압축을 하면 임이라는 주제 임이라는 말이 있고 아직이라는 말로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미 나는 구원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만 빠져있으면 안 되는 것이 또 구원의 또 다른 이면이 구원은 무엇과 같더냐?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분 이건 신학교에 가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용암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구원은 뭐냐?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데 구원의 겉모습이 있고 속모습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가 됐어요. 히브리서4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달자라도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혹 있을까 합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이미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나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특성이 하나 있는데 아직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아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아직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산다면 이건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돼. 우리 본성이 다 있잖아요. 본성, 기질, 스타일, 성향, 고집, 나만의 자존심이 있다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돼 본성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본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만 변할 수 있어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변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나 변화하려고 시도하고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진 않았다. 미완성이에요.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야. 용서받은 죄인이면 어떻게 해요? 집행유예기간이 야 있단 말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그 죄를 지으면, 형이 떨어져서 감옥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초범일 경우에는, 재판할 때 초범일 경우에는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년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을 줘가지고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된 죄를 지으면 형사범으로 바로 구속되잖아요 그것처럼 예,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것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됐어요 내가 할렐루야 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우리 역시 그대로 세상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종들이 생각하는 방정식이 있어요 그 방정식의 내용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문화를 받았는데 종들의 생각 종들의 감정 종들의 솜씨 종들의 말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재능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것을 생각을 다 하고 주인이 예측을 했어요 달란트 비해서는 세 명을 불렀어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문화 비에서는열 명의 종들을 오라그래서한 문화씩, 한 문화씩, 한 문화씩 한, 한 문화는 뭐냐? 누가 보면 한 문화는 백드라크마 야 백드라크마 일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삭이니까 100 드라크마를 받았으면 100일치에 100일치에 일당이에요. 그래서 1 드라크마는 1테나리온이라고 하고 1 문화는 100 드라크마인데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한 달란트는 엄청나게 양이 많아서 6천 드라크마가 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시체들만 앉아계시는다 하여튼 지금 다 기억하자면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여러분 제가 이후 예배 때 어떤 범으로 설교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또 그럴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이달란트는 금덩어리, 은덩어리의 당시에 금덩어리, 은덩어리보다 열다섯 배 정도 더 많은 양이 한 달란티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젊은 사람이 2 0년 동안 돈을 벌어야만 모을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왜? 주님 나라가 아직 내가 갈 주님의 나라가 아직 아니니까 그래서 일부 때는 내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서서히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나로 인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아직 천국에 내가 안 갔으니까 천국 백성으로 확신 속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주님은 주인은 뭔가를 하고 오도록 조건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너 하나님 나라에 공짜로 올 수는 없어 구원은 공짜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 하는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상을 받을 때이 상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면 은 엄청난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안 하면 은 불구덩이 에 던져진다니까요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면 저주받아 지옥가지만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저래 죽도록 충성하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천국 가려면 열받고 속상하고 괴롭고 안이 꿇고 이런 말 하면 <웃음> 주님 앞에 야담할지 모르지만 저 시간 천국은 무조건 가야 되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은 갈때 가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다가 가야 된다니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을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누구나 천국 가기 전에 과정 중에 있는데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내 인생의 과정은 아무도 모른다. 내 정신 상태, 심리 상태, 영적인 상태, 혼적인 거, 육적인 거 이건 아무도 몰라요. 말로 자기를 변호하고 믿음이 있다 영적 체험했다 막 말을 많이 했고 말질을 해도 여러분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인생은 자기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인은 투자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투자를 하고 계세요 지금 투자를 하고 계세요 예측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정도면 은 이런 일할수 있어 못하는데요 할수 있어 못하는데요 할수 있다니까 못해요 그럼 나는 끝나는 거야 안 하는 것을 자꾸 몸에 베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성실로 가게 되고 불순종으로 가게 되고 자기 영혼을 불가운데 집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불순종합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삐딱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주님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 가라지가 자랐습니까? 너희들이 잠잘 때 그랬다. 마귀가 그랬다. 주님 이 가라지가 왜 이렇게 빨리 자랍니까? 가라지는 원래 빨리 자란다. 이걸 다 뽑아버릴까요? 아 서라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가라지하고 알고하고 알고 뒤범벅이 되해서어요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보니까 당신은 알고기야 당신은 가라지 이런, 이런 인간으로도 있어요. 네. 여러분 혹은 설령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걸 거듭거듭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분쟁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깊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사는 그래서 무르익은 사람이 은사를 받은 게 좋습니다. 교회 덕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은사 받으면 더 시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분량이 풍성한 사람이 은사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다고 해서 은사받았다고 저 사람은 사랑이 풍성하다 그렇게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자기 영혼에게 한번 낚이면 이제 폐가 망신다 주인이 종들에게 예측을 했어요 두 사람은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 종은 예측에 빗나갔어요 왜 예측에 빗나갔어요? 사람의 자유의 지는 주님의 손을 안 대십니다. 충성해, 봉사해, 혼신해, 성경이 이렇게 하지만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없는 사람과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맨날 먹으러 마시고 그냥 험담하고 이런 사람과 같이 다니면 나도 삐딱거리고 나도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돼다 야, 너 들었어? 너뭐 있어? 없어? 있었잖아. 저렇지 아 목사님이 그랬대. 교회가 이랬대. 목사님이 뭐쪼쪼쪼쪼쪼 쪼. 교인이 어떻게 쪼.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자기도 불성실한 자리로 가게 되고 불순종한 자리로 되고 그러면 같이 매를 맞게 되고 같이 자기 영혼을 불꽃덩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불순종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 어, 괜히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모든 말과 글에는 영이 역사한다. 말과 글에도 영이 역사하고 T V를 통해서도 보고 보는 것을 통해서 잘못 보면은요 여러분 음란한 거 보면 음란 영이 속에 들어오잖아요. 나쁜 말 하면 나쁜 소리를 자꾸 비판하는 소리 들면 자기도 비판하게 돼요. 자기도 그렇게 돼요왜그 말과 글과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영, 영역이 있어 요 영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할까 가만히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려면 친한 것들 때문에 그런 용도를 처해지지 못하면 자기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의 특징은 이미라는 말과 아직이라는 말로 함축되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너는 나를 보고 나를 믿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시작이 되었다 사케우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보고 있는데 주님은 미리 오셨어 와가지고 작게 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도 힘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벌써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모하고 움직이는 순간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이라는 이 말도 우리에게는 유효해요 왜?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남아있을 때는 불안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기분이나 느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예수 믿지만 여차하면 우리 주변에 뱅뱅뱅뱅뱅뱅 귀신이 딱 보고 있다니까 야너 옛날에 어? 이상한 짓 했잖아 옛날에 술 먹고 타면 피했잖아 옛날에 너 이랬는데 그 흔적이 너는 있는데 타락하지 않지만, 마기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타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공격을 해요.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이러면 너는 감정이 확 올라오지? 닭대를 쳐버려. 예, 닭대를 쳐버려. 다 부셔버려. 감정이 뭐가 다 깨버려. 해라, 모르겠다. 마셔버려. 뛰어내려버려. 죽어버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마귀보다 내 본성이야 내 육체의 기질이야. 왜? 열받으면 그냥 불질러버리거든요. 니네 죽고 나 죽고 이해가 되십니까? 적어도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탈란터를 다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이 재능을 선천적인 재능이 있고 후천적인 재능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재능도 있어요 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예술가 기질이 있어요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어요 그럼 자식도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하니까 그런 탈란트를 받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선천적인 유전적인 탈란트가 있어요 탈런트, 탈란트 달란트라는 말이 오늘날 탈렌트라는 말로 유래가 됐는데, 재능, 솜씨, 능력,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달란트가 선천적인 달란트는 호기심이나 어떤 창조성이 있어서 뭔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 학원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재능이 자꾸만 생겨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러나 가르침을 받으면 더 잘하는 것 그래서 후천적인 탈란트가 있어요 선천적인 탈란트도 하나님 주신 거죠 후천적인 탈란트도 하나님 주신 거죠 제일 중요한 탈란트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불치음을 하고 나서 내가 소명과 사명이 만들어졌어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꾸만 기도하면 내가 주님께서 뭘 해야 되겠다는 자꾸만 느낌이 오고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안할 때는 모르는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막, 막 신앙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열정이 생겨지는 거예요 열정 그러나 열정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왜? 열정이 얼마 못 가서 식거든 그래서 섬세함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그래서 팀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열정 사라졌다고 다 때려쳐야 되나요? 아니죠. 열정이 식어질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또 열정이 타오르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계세요. 너그 정도면 이 정도 시험은 가뿐히 통과할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한 문화씩 줬는데 주인의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면 어게해요 위치가 정해지고 범위가 정해져요 그 사람이 수준이 결정이 된다니까요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겨서 좋아! 너는 열 골을 찾아낸 권세를 내가 주리라. 아, 그 사람의 범위와 위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봉사했는데 다섯 골어들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움직임 하나 하나, 생각 하나 하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같이 합시다. 내네 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이 된다. 범위가 결정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할수 없겠지만 할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고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이 더 깊은 부르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소명과 사명으로 만들어지고 사명의 범위가 점점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베스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야베스는 정말 가난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난산 가운데 태어났어요 산모도 위험하고 아직도 위험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야베스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에 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스는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동기가 만들어졌어요 동기 네. 자기의 어떤 생각이 만들어졌어 사물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하나는 아, 가난하다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동기가 만들어졌으니 그 동기가 타락하지 않는 동기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동기가 되려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기에도 수준이 있어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크까재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을 이면하게 없어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지경을 넓게 하여주옵소서 지경이 커졌어요 회사를 운영한다면 엄청난 재벌회사가 됐어요 여러분 재벌회사를 운영하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수만명 수십만명의 직원들을 먹여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오너들을 여러분 큰 회사들을 먹여살리는 회사들을 욕하지 마세요. 회사 오너가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문 닫게 만들어버리고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업원들은 주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큰 회사들이 떠난 대야 응. 여러분 뉴스들으따면 허구원 날 세금 때리고 허구원 날 불러다 놓다 족치고. 그러니 까 어떻게요? 본사가 다른 나라로 가는 거야. 자꾸 자꾸 네? 다른 나라로 가면 어떻게 그 나라에 어이구 횡재했네. 응? 그 나라에 일거리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막, 그 나라 국민들을 막 취지시켜주니까 어떻게요? 해 완전히 할렐루야지.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 어떡 해요?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정권 잡은 사람들이 회사에 오너들 데리고 가 가지고 막 남산 어디 들어가고 어디들 어디로 가고 막 족쳐서 그냥 고문하고 야돈 얼마나 내나 회사 내나. 그래서 넘어가는 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회사의 오너들도 자기 자신들의 회사에 운영하는 실적에 따라서 연말이 되면 평가를 받아요. 누구에게?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우리 회사가 자본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자본금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주주들한테 어떻게 해요? 성과급을 주고 회사 임원들한테 성과급을 줘요. 이렇게.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평가를 받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이고 그렇게 하지만 매일매일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점금을 받아야 돼요 너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어떤 자세로 오늘 하루를 보냈느냐 내가 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네가 나를 피박하느냐 무시하느냐 게을르냐 나태하구나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종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한달러도 받은 종도 그대로 가져왔어요 한문화 받은 종도 그대로 손수으로 싸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너무 무서운 사람입니다 주인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종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종인데 내가 좀일안 하고 있는 것을 주인은 못 본다 그래서 종들을 놀리기 싫어서 억지로 한달란트를 줘서 일을 시켰다 한 문화를 줘서 일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질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종이 싸가지가 없네 생각부터 싸게 노래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이야 그리고 게을러 나태해 내가 너희들을 왜 장사를 해라 그러는 줄 아느냐 장사를 해봐야 너희들이 착한지, 충성한지, 신실한지, 게을른지 나태한지 내가 알수 있지 않느냐. 나는 너를 장사를 괜히 시킨 게 아니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거다. 주님이,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착함을 보세요. 사람이 믿으면 믿을수록 착해야 돼요 악랄한 게 아니라 예. 착한 게 이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누가 말을 할때좀 착한 마음으로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 편을 만들려 하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미혹을 당해버려 그런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 착하다고 러면 바보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좀 착해지시길 바랍니다 렐루야.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울 때 안수주자님들을 세울 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백성들 중에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머리 좋고 머리를 막 굴리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질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도론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죽도록 일이라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들에게 구하거든 충성이니라 같은 작용.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도요. 분명히 말해 누굴 비판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발도장만 찍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서 에 고지 일을 다 하는 사람에서 얼마나 삐까보짝 막 닦고 쓸고 닦고 쓸고 또 가시는지. 제가 눈이 적어도요 다 봐요. 이번에 사진을 찍는데. 사진사가 자꾸 눈을 크게 뜨라는 거예요. 그게 떴다니까. 그게 떴는데도 일자고 보 일자로 보인대 일자라. 그럼 내가 쌍꺼풀 수술이라도 해야 되나? 자 여러분 할수면 주인이 종을 벼락으로 때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명을 감당이 못한 자를 원수로 여겼어요. 원수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제대로 간다고 하지 못해서 원수가 돼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가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은 없지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에요 절대 내가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목사님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말을 하면 은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배가 고파요 그러면 자기가 먹을 것 사가지고 와야 돼 웃지도 않네 사람들이 사오라고 그럴까봐 목사님 교회시 식이가 없네요 식이차게 사와야 돼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놀리기 싫어서 일단은 주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억지로 일을 시키는 그런 주인들이 세상에는 있지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주사님 성도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안 하면 다는안 시켜요. 안 시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먹을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너는 핑계도 많다. 너는 항상 투두투두서 거린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시켜요, 하나님의 일에? 주님,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 너 설교를 할래?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전도할래? 예, 하겠습니다. 주님은 만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시킨다니까. 왜? 그걸 통해서 지위가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큰 거, 멋있는 거 시켜서 지위가 올라가라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지위를 올려주세요.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주님이 잘안 시켜요 안 바뀌니까 나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 작은 것에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입만 열면 감사 감사 감사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때 어떤 일들은 말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증명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 일은 특히 더 그래요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렸다 그러면 그게 포도나무인 거야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고 그걸 사과나무냐 아니냐 열매가 있냐 없냐 왜저원향이 생겼냐 포도나무가 왜 그렇게 말라 미틀었냐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겉모습만 보고 때가 되면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말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열매나 결과로 모든 원인 모든 이유 모든 목적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설명이 다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바보입니까? 우리가 나를 공격하고 그런 짓을 많이 해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괜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은 아니지만 성전이 잘할 때돈다 썼다고 얼마나 그랬어요, 나를. 별이별 소리하고요. 뉴스 엔조에서 얼마나 나를 깠습니까? 지금도 그 화면 동상안 내려서 우리 교회에 있던 나간 사람들 막 인터뷰하고 그러든가 말든가. 그거 보면 더 스트레스 받고나안 봐버려, 아예. 자, 성전이 딱 되고 나니까 성전에 우리가 예배 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주어져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교 어르신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할 때 죽고 싶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죽고 싶었다 그렇게 쉬면 특히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 저는 원래 알려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은데 아니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풀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위치가 말이에요 점점점점 올라가는 거야 범위도 점점점점 확대되는 거야 고항원도 지어야지 외국 선교도 나가야지 못도 나가야지 못도나가지별질이다 생겨요 다 생겨 주님의 기대치가 점점점점 더 높아지고 커지고 커지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거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난 요새 잠 제대로 못자 우리 사모님도 나도 그러고 너무나 많이 내가 일부러 벌려 놓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마니까 여기저기서 버리트림이지 상담해달라 외국사람들 또 오지 교회는 보면 캐케묵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님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김 목사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라 야,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야, 이 바보야, 왜 이렇게 했느냐?" 주님이 그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렇게 말씀도 안 하셔. 근데 어떤 식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냐면, 성전을 수리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뭐 우리 교회의 성전도 아닌데, 뭐 우리 건물다 아닌데. 근데 주님께서 매일매일 결정한 것도 그 다음날 바꿔버리셔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니까... 공사하는 김성정 목사님만 죽으라고 그래. 해놓 이거 해놓을것 같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래또 바꿔, 또 바꿔. 아이 강대상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강대상의 지도 세계적인 지도를 다 하는데 지난번에 지도 해보니까 그것은 너무 볼품이 없어. 그래서 통으로 해서 불랑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쭉 방송 시스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러고 불러. 사모님이 또 제안을 하고 성도들이 또 목사님 바닥에 빨간 의자에다가 빨간 카페트를 다 깔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또 성도들이 아 카페트면 정수 사이가 불편하고 여름에 칙칙하고 냄새나고 건강에 안 좋고 별의별수가막 들리잖아요. 어, 아니야. 그래도 붉은 카페트 왜 사역하다가 쓰러질 수 있으니까 갑자기 쓰러지면 머리 뇌진탕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쓰러지는 사람들이 이제 지루게 쓰러지더라고요. 성령의 불임한이가 아아아아 잡았어 안 잡았어 뚱뚱한 사람이 잡아줘야 되는 힘 있는 사람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리고 쓰러질 때 낙법자 옆에 픽 쓰러지 안 다치게 쓰러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네신데 어차피 여러분. 뒷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밤 12시까지 할 거니까. 괜찮죠? 가봐. 속으로 아멘하는 사람 이렇게 많아? 여러분참 믿음이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속으로 이루지는 거야. 할렐루야. 가봐. 속으로 아멘하는 거 것. 밤새 들어하십시오자 여러분. 어떤 일은 말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열매나 결과가 증명해줘요. 이유를 굳이 설명을 안 해줘도 오늘 특별히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가 그렇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증명한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이래서 종들이 나름대로 우리식으로 이제 방종들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주님이 바로 기준이세요. 주님이 기준이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 투자의 종류가 굉장히 크고 많아요. 성품에 대한 것도 있고 재능에 대한 것도 있고 아직도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은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성령의 불이 오고 하나님이 확 임지하시면 재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후천적인 것도 아니고 나중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재능이 만들어지고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평생에 내가 원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 주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가 됐다 로또가 됐다 그러면 은이 앞에 누구지? 주영이? 주영이 아, 주희, 주희, 주희야. 로또 100억이 됐다. 그러면 너 그걸로 뭐할 거냐? 한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 로또 100억이 딱 생겼다. 그러면 뭐 할까?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해봐. 괜찮아. 너가, 너 마음껏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 있어, 없어? 어, 있지?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 돈안 준다는 얘기거든. <웃음> 그런다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미영이가 로또가 됐다. 그러면 뭐부터 할 거야? 11조 먼제 하고. 뻥을, 뻥이 너무 심한데 어,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 가야 될 텐데 그러면은 한 달러다 받은 종에게 주님이 뭐라고 해야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너는 나에게 무익하다 나와 함께 할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무익하면 주님이 우리 죄만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일에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무익하다 그러면 주님의 일에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열머나 받은 종에게는 더 심한 편을 주님 하셨어요 어떻게? 이 원수야 원수 원수니까 어떻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느냐 주인이 지금 떠나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와 함께 처형하자고 했다 주님 당시에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인데 주인이 왕이, 주님께서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산에 들은 공예 사람들이고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들이 착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때 항상 세 번째 종이 문제가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지독한 상태가 돼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는 내가 심지 안돼서 거두고 어? 그두지않 내가 치리한줄 알았느냐 내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주인께서 그 말대로 그대로 정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사용을 할 때는 항상 감사한 말을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긍정과 부정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장사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젊음을 주셨어요 요새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항상 어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벽에 오면 은 혜성이가 여기 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 혜성이가 와서 제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나? 했더니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야 요새 너 무슨 일하냐? 아니요 그런데 왜 기도해? 그냥 기도하고 싶었어요 막 본인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운명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이 올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겠느냐. 이건 절의 간정을 좀 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갔더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심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를 믿느냐 안믿느냐 심판은 어떻게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다. 예수 믿었지만 너는 가짜다. 하나님께서 생명체의 이름이었으면 지옥! 야! 말이 끝나자마자 마이가 나타나서 그 영혼을 데려왔다.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때 억울해! 억울해!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게 왜 몰라서 성경이 다 있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런 심판이고요.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계시는 보좌가 있는데 거기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무슨 상급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행위의 심판이 쫙 행위의 책들이 다 있어요. 책들이 다 펴졌어요. 성도들이 쫙 읽혔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혼신했던 일들이 쫙 거기서도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고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분류를 할 때마다 착착착착 하는데 불가운데서 얻은 사람처럼 그런 분류들도 있더라고요. 옆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너희들을 왼쪽으로 충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다른 데다 사용했어요. 자기 생각이 다른 데다 미워져서 죄님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지만 생각이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데 겨우 영혼만 얻어서 핀털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또 노숙자가 있습니다. 노숙자가 없는 줄 아세요? 그 천국의 노숙자가 세상에 있는 부자들보다 더 좋기는 해요. 그런데 천국에는 분명히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집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집들도 있는데 천국에 가면 부러움의 대 상들이 있어요. 프로, 제가 소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 신라호텔 짓기 전에 서울 장충동에 신라호텔 앞에 그 장충체육관이 있고 장충동 정말 대한민국 Soul c h a 장충동에 다 있는. 장충동에 내가 신문배달을 했어요 눈비를 맞으면서 신문배달을 했는데 그때 생각해요 이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그냥 부자가 아니고 한 블럭이 다 자기 친척집이야 촤악. 그 저기 삼성과 그 이병철씨 아들들 집이쫙 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넣는데 어느 집에 넣더니 그도비르만개 있잖아. 요 꼬리 없는 거, 독일산 사냥개. 거기가 막, <웃음> 부잣 집은요, 문, 저기 대문도 좀 떴어. 그쪽으로 신문, 신문을 갈갈이 다치지 않고 손을 넣는다고 넣는 게 손을 물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신문을 또 넣는데 넣지 말라고 그래서 신문 넣고 도망가라고 보급소에서는 그러고, 그 집에서는 신문을 한번 끊으려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보급소에서 신문 넣고 막 도망가는데 지키는 사람이 도둑을 못 잡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잡혔어? 잡혔다 그냥 겨울에 영하 15도, 10도까지 막 내려다 가 귀신 자들기를 딱딱 때리고. 이놈의 새끼 신문 넣지 마는 데 신문을 락.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벽 종소리가 차인별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럴 때 예수를 믿지 않지만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집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소년 때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로 밑받아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부자들의 세계를 그렇게 보면서 또 어떤 가정은 분명히 교회 문패가 그 저기 뭐 대문의 교회가 있는데 성탄절이라고 신문 넣었더니 야 이리와 서또 때리는 줄 알고 도망가려고 때더니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리 선물 줄게 선물 줄게 그러는거예요 갔더니 봉투에다가 그때 한달 신문배달 한달 월급이요 2천원이야 신문배달하는 날은 꼭 가서 짜장면이 300원인가 500원 짜장면 먹는 날 그것도 내 동생을 야 형이 말이야 신문배달 월급 한 월급 나는데 그러면 동생하고 같이 가서 짜장면을 꼭 먹고 짜장면을 서너 번 먹어보면 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벌써 내가 60이 넘어서 이제 내게도 내 인생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이제 친손주가 셋이고 외손주가 하나고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어. 그리고 뭘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 찬양을 하다가도 일절했다가 사절했다가 가사 잊어버리고. 그런데 나만 그러냐? 우리 사모님은 더해. 사모님이 나한테 집사님이라 그랬다가 전사님했다가 이라 목사님이라 그랬다가 장로님이라 그랬다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월이 날아간다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네. 내 인생의 종말에 나도 모르게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다가오는 거예요. 네. 적은 일이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내게 맞딱뜨려야 되는 내 인생의 커다리에 분명히 와요. 네. 충성하지 못해도 충성해도 운명이 내려오는 그래서 예수님 보좌 앞에 딱 하니까 상급에 대한 심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있죠, 사랑하는 영원아, 있죠, 사랑하는 아들이여, 있죠, 사랑하는 나의 딸아, 있죠. 너는 있죠. 표현이 달라, 표현이 달라요. 상급을 받는 쪽과 상급을 받지 못한 쪽에 주님의 얼굴 모습이 다른. 그렇다고 막 심판하고 막 죽여버리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는데 상급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다뭐 평생에 영원히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부부 싸움이나 성질 내거나 오해하거나 외국은 누가 죽이려고 달려도 그거 다 양보 그래. 네 잘났다 잘해 죽여 날 죽여라 멀었도다다다안 들려 그러나 주님 앞 내가 참고 견디면 그것이 나의 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이뭐 갔다 k 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는요 상상할수 없는 빌딩의 세계들이 있는데 그게 천국에 큰 자기 집 g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천국 c 빌딩 안에 자기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 상이 거기 다 있다니까요. 모든 상에서 종류별로 색깔별로.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뭐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예?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래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송질내고 막 이렇게 고집도 부리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당신 팔뚝이 다 굵어. 당신이 더 나. 당신이 더 나. 예? 웬만하면 다 양보하고 양보하고. 절대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나 내가 변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변해야만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예. 상황에 따라서 예. 그럴 때는 하나님이 놀랍게 놀랍게 놀랍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예측을 빗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주인이 나를 보고 김 목사야 너 정도면 이 정도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지 대주님 네, 네주님 대주님 네, 네. 항상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나라의 비중은 그런거예요 능력껏 봉사하면 능력껏 보상을 받는 원리예요 주님의 나라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마세요. 겉모습 그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사건에는 막스에는막 막 떠들대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제대로 회귀하고 살인자들이 회귀하며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하면 천국 갈수 있잖아요. 아무도 장담 못한다니까요. 겉모습이 그 전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뺏기게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정말 이기기를 원하세요? 참으세요 이기기를 원하세요? 절제하세요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호세아 네. 선지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자가 막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다 힘을 쓰지 않고 교사 사살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답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자, 충성하지 못한 자들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주님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하고, 저 원수들을 내 앞에서 죽여라! 무슨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음에도 안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주님의 일을 결리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태도를 보면 고민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주인의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 몸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예.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주신 것입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때 주님은 그장래성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보고 투자하고 선한 말을 하는 걸 보고 투자하고 바로 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을 보고 주인은 다 알고 계시고 네. 열 거울 세를 가졌다. 다섯 거울 가졌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왜?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이 말씀 붙지 고 믿음으로 순리하는 주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최대한로 여러분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분별을 하시고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주님 을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 능력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되고 다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좀더 섬세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철저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주님, 열정이 식어졌습니까? 주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환경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고민 많이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장사의 재능입니다. 내가 원하시는 위치에서, 포지션에서 얼마나 죽도록 충성하느냐 주님 나에게서 헌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현실만 생각하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다 고쳐주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